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변방 유튜브의 게임플레이 오늘은 어, 워프레임 주말이고 이제 운동 좀실겸 좀 음, 워프레임 하면서 영화 얘기를 어,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미리 경고를 할수 있게끔 녹화로 진행되고요 저는 아무래도 라이브를 해봤자 음, 별 이득을 못 보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므로 프레임을 하면서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음 사탄의 인형 리부트 얘기를 해보립니다 어 미리 앞서 주의를 어 얘기합니다만 어 스포일러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사탄의 인형 리부트 어 이번에 개봉한 거죠? 어제 개봉했나요? 음 엊그제 개봉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어그 정도로 <웃음> 분명 엊그제 아니면 어제 본 건데 어 기억이 안날 정도로 굉장히 아 어, 처참한 영화였다. 어 라는 거를 <웃음> 얘기하고 싶네요. 어 아주 안좋은 영화였어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음아 일단 생존을 한번 가볼까요? 보이드 중재네요? 아 하필 보이드야 <웃음> 어... 아 이거 글로도 좀 많이 쓰기도 했었는데 뭐 어떻게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일단은 사탄의 인형 원작 1988년도 작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리부트 작도 1편의 시작을 이제 새로 탄생한 첫 키를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1편 얘기를 하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탄의 인형은 88년도 작인데 이제 시대극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어 그때의 그 배경이 되는 곳이 이제 미국의 어느 도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뉴욕쯤 될까요? 뉴욕인가? 아무튼 그렇고 편모가정에서 자란 여섯 어, 살짜리 꼬마 주인공 앤디 이거 엄마가 주인공이죠 엄마의 이름이랑 어, 역할과 극중 이름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마는 어, 잠깐만 이거 소리 좀 아니다 목소리가 큰가? 소리 좀 줄이도록 할까요? 안전한 거에 대해서 어디야? 음악이랑 사운드 효과 오디스도 낮추고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다 나중에 이거 뭐.. 영화 얘기해가지고 또뭐 정리해서 편집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는데 일단은 그거를 이제 연습삼아서 얘기하는거라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때 이..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거죠 앤디가 6살 생일을 이제 맞이를 하면서 그 하나의 브랜드가 있죠? 그 해, 세계관에서 그굿 가이즈라는 굿 가이즈 g o d G-U-I-Y라는 굿 가이즈 인형이 원래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미국이가 카툰이라고 하죠 카툰이 이제 유명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앤디가 정말 자다가도 껌뻑 일어나가지고 어, 볼정도로 아주 팬인것같은데 그게 이제 아침에 이제 엄마의 아침상을 아 정말 귀엽게도 기특하게도 그것을 이제 차려주면서 보고 있는데 이제 그때 나오는거죠 그게 새 인형이 나왔으니까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라고 이게 나와요 1편 얘기를 보면은 그래서 앤디가 이제, 이제 생일이 이제 막빠지니까 코앞이니까 엄마에게 사달라고 하지만은 이제 영화 초반에도 나오지만은 브레드 드리프 아저씨가 이제 연기하신 척키역에 이제 척키 역이죠? 척키 어. 역을 하신 브레드 드리프 아저씨가 흉악범으로 나옵니다 또 다른 주인공이죠? 음. 이 아저씨가 이제 나쁜 짓을 저지르고 뭐 들켰던가 어떻게 됐던가 해가지고 형사 아저씨한테 쫓기고 있는데 결국엔 총에 맞아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부두술을 배울 수 있어 어 부두술을 배워가지고 그 아저씨가 이제 부두술로 척키의 음 인형 몸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 굉장히 호러 영화로서는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죠. 흉악범이 어린이들이 갖고 놀는, 어, 인형으로 침입해서, 전국에는 그 어린아이의 몸까지 탐하게 되는, 어, 굉장히 무서 무시무시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인형은 또뭐 버려졌는지 폐기 처분이 어떻게 됐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인형 가게가 이제 완전히 풍, 박살이 나면서 거기에 노숙자 한 분이 이제 그 인형을 훔쳐가버려요 앞에 그 저주받은 인형을 그렇게 되면서 이제 편모가정이고 이제 잘 못사는 집안이다 보니까 앤디의 엄마가 이제 그 인형을 노숙자에게서 아주 싼 가격에 싼 가격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물가를 뭐 생각하면은 뭐 비쌀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정가로 주고 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더라 어... 왜안 주고. 아무튼 뭐 그렇게 되면서 <웃음> 인형을 사와서 결국 엔디가 MD가...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굿가이 인형을 받게 되면서 하이, 아임, 처키 하면서 난 당신의 친구가 되어줄게 하면서 연기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죠. 브랜드 드립큐가 이제 움직이고 말도 할수 있고, 막 고개도 끄덕일 수 있고, 고개도 돌릴 수도 있고, 그때 당시로는 정말 최첨단 인형이, 가 인형이 아닐 수가 없죠. 해가지고 그 인형이랑 이제 놀다가 그 인형을 사갖고 온 바람에 어그 일하는 마켓의 점장에게 이제 혼나게 됩니다 앤디의 엄마가 근무시간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걸 사갖고 왔다고 해가지고 야간까지 근무하면 안되겠냐 해가지고 대신 어 앤디 엄마의 친구인 카렌 인가요? 이름이 기억이 나네 카렌인가 아마 그럴겁니다 카렌이 아 대신에 이제 앤디 혼자 들어오면 이제 안되니까 카레는 이제 야간조가 아니기 때문에 앤디를 대신 맡아준단 말이에요 어.. 친구..로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영화..상 내용이 이제 떡밥도 막 던지, 던집니다 그.. 브레드 드리프랑 이제 같이 나쁜 짓을 했던 범죄자가 이제 혼자 도망쳐가지고 뉴스에서는 아직도 뭐 찾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척키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못보게 방해를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앤디가 잠든 사이에 이 카렌을 어 망치로다가 머리를 콕 아주 살짝 때렸더니 저 멀리치만큼 날아가더니 결국에는 창문까지 와장창 깨버리고, 어, 날아가는, 어, 장면인데, 정말 별미입니다. 어, 호련아가 가끔씩 B급 감성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 많잖아요? 그어보면은 정말 재밌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냥 머리 딱쿵 하고 딱 때렸는데, 이외! 하면서 이제 뒤로 막 엉거 주춤으로 하면서 막 날아가는데,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다시 리부트 얘기로 돌아오자면은 리부트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조용히 해보세요 할아버지! 일단은 그... 앤디가 이제... 6살의 앤디가 아니고 12살,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원래 6 살의 앤디는 유치원도 안 다니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어 근데 얘는 이제 1 2 살이고 이사도 이제 막한 아이로 나옵니다 역시 편모 과정인 거는 똑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엄마 같이 새 동네로 이사를 와가지고 짐도 끓이고 그러는데 이제 꿀꿀한 겁니다 예, 상태가 어, 이사를 왔으니까 아마 학교도 새로 옮겼을 거고 친구도 없을 테니까 같이 놀아줄 상대를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앤디 입장으로서는 그거를 이제 엄마로서는 이해를 하고 있었으나 그래가지고 앤디의 엄마가 이제 첫 키를 사오는데 아, 척키를 사오는 게 아니다 어, 척키를 사오지를 않습니다 리부트에서는 어, 리부트에서는 사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누군가 그 인형을 사가는데 어, 앤디 엄마가 이제 마켓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품하는 손님들을 대하면서 결국에는 이... 반품하는 물품은 그 마켓에 다시 이제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 나 죽어!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 문, 무언가 문제가 있는지 다시 어딘가로 이제 가져가는 것같더라고요 시스템상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져가는 것을 제지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꽁으로 얻는 것이죠 <웃음> 꽁으로 얻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선물을 해주는데 리부트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원작에서처럼 어, 어떤 흉악범이부드술를 배워서 인형의 악령이 깃드는 그런 설정이 아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 그렇게 돼서 어떤 게 문제냐 결국에는 사탄이 리부트 인형이 리부트해서 생기는 일은 결국 어그 탄생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잠시만요 어 이거 말하면서 하니까 힘드네 이거 그래서 버퍼 한번더바고 가고. 리프트작에서는 이제 영화 초반에부터 이제 음악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어 흉악범 대신에 이제 그첫 키를 만드는 베트남 지부에 있는 공장을 보여주는데요. 그첫 키들을 만드는 직원들 중한 명이 어... 정직원이 아니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정규직원이 아닌 그냥 그냥 알바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멍 때리고 있는데 그 공장 매니저가 와가지고 야또또멍멍 때리냐 이러면서 막 엄청 갈구는 겁니다 그게 <웃음> 사람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보여요 딱 봐도 근데 이제 그 인형에 이제 칠이 이제 들어왔는데 인형이 사실 인형이 아니에요 리부트작에서는 어? 잠깐 쉬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아... 리부트작에서는 인형이 아니고 이제 최첨단 로봇에 가깝습니다. 어... 인공지능 치즈에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음... 이제 주인공... 아 이제 그걸 산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 뭔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배우고, 물건을 직접 집어올 수도 있고, 뭐, 명령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리고, 이 아, 이것도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네요.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 세계관 자체에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 테런스였나? 아닌데, 어, 이, 사탄의 인형 리부트작에서는, 원작에서 그 앤디가 좋아하는 국가의 시리즈처럼 애니메이션의 팬이 있을 정도로 이 사탄의 인형 리부트작에는 이 사탄의 그첫 키를 만드는 인형 공장의 브랜드가 이제 버디인데요, 버디. 이 버디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나와요. 집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나 핸드폰 심지어 콜택시를 부르는 게 이제 무인자동차로 오는 설정이 돼 있는데요 모든 물품에 그 회사 제품 아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제품 이름이 들어가 있는 모든 제품들을 사용하는데요 TV, 온도계 뭐 전기란 전기는 전부다 와이파이조차 심지어 어뭐 드론이라던가 아, 뭐 컴퓨터라던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그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디라는 인형 자체가 이제 최첨단 스마트 로봇이라서 모든 기계에 호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버디한테 명 만약 실제로 버디가 있다면 제가 걔한테 명령을 하면은 걔한테 호, 어, 호환이 되는 기기들을 이제 직접 가져다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꺼달라고 할 수도 있고, 켜달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세계관인 것이죠. 아주 현대에 맞게끔, 어, 입맛을 그렇게 들여서 나왔는데요. 어, 아무튼 이거를 만들던 그 약간 좀 맛이 간 사람이, 어, 이제 쿠사를 먹으니까, 이 자기가 이제 직접 만들던 척키 인형에 나쁜 짓을 해버려요 그 인공지능의 이제 막 아이작 아시모프의 육하원칙 뭐 이런거 있잖아요 아닌가 4대원칙인가 <웃음> 뭐 인간을 해야만 안된다거나 뭐 그런거 있잖아요 이 척키에게 아 척키가 아니고 버디에게 이제 있는거는 이제 그런거였죠 뭐 폭력성 이런거는 절대 안되고 나쁜말도 안 하면 안되게 이제 설정이 되는데 모든 금지 시스템을 꺼버린 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가 되는 최첨단 인공지능 칩을 가진 인형이 앤디의 손에 들어오게 되면서 앤디의 약간 부우한 가정에 생기는 일들을 접목하면서 음 약간 앤디를 좋아하는데 앤디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자기가 판가름을 하면서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까지 하는 무서운 최첨단 로봇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웃음> 이렇게 원작과 차이가 있, 이, 있습니다 예. 아, 굉장히 말하기가 어렵네요. 음, 아, 대머리 빡빡이라서 그럴까? 아, 머리가 굉장히 빛나 보이는군요, 우리 위스. 아무튼 그래 가지고 그 일단 다시 원작으로 돌아오면은 결국에는 기승전결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결국에는 부두슬로이 브래드 지리프 별명이 척키에요척키 처키. 음. 어, 자기 앤디의 이제 집에 이제 여러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죽고 친구가 죽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앤디가 용의자로 지목이 됩니다 척키랑 이제 발사이저도 거의 비슷하고 애기가 혹시 사람을 죽였을까 하는 그 의구심이 이제 들면서 결국에는 정신... 병원까지 이제 앤디가 붙잡혀 가는 걸로 나와요. 해가지고 아이의 이제 그 자기 아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이제 증, 증명하기 위해서 인형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요. 중간에 이제 그런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소름끼치는 장면이죠. 척키를 이제 두고 앤디 엄마가 말해 말해 막, 막 말하라고 이제 막 붙잡고 어. 네가 그런 짓이라고 막 말하라고 하는데 막말안 하면은 그 난로에다가 태워버리겠다고 막윽박질입니다 그랬더니 막예스티패이치 yes,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결국엔 인형이 도망을 가요 어. <웃음> 인형이 도망을 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인형 뒷면에 건전지가 큰게 두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건전지가 없는 상태로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 소름끼치는 장면은 이제 원작에서만 느낄 수 있는 굉장히 그 독특한 형태의 호러죠 네. 호러의 연출 중에 하나죠 결국 이렇게 되고 인형 도망을 가게 되고 인형에게도 죽을 뻔한 엄마가 이제 이 인형이 이제 범인이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인형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뭐 경찰과 이런저런 접점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척키가 노리는 것은 애, 자기 아이라는 것을 이제 아들이 위험하다는 걸 다시 알고 이제 아이를 구출하러 어 병원도 가고 집안까지 와서 결국에는 경찰과도 이렇게 힘을 합해서 이 척키를 음 아주 그냥 싸 죽여버리죠 그냥 불에도 태워버리고 잘라버리고 터트려버리고다 해버리죠 이또 원작에서 재밌는 점은 이 부두술을 사용해가지고 인형에 있던 척키가 결국에는 인형이 무기물인데 결국에는 사람처럼 점점 변해간다는 설정을 도입해서 정말 재밌는 설정 아닙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이 되어가는 이 인형의 몸보다 앤디의 몸을 옮겨가려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죠 어쨌든 근데 어, 사태의 인형 리부트 같은 경우에는 어, 결국에는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얀데레 어, 얀데레를 마치 서양에서 보는듯한 어, 그런 설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판에 맞는 이 이 현대 시대에 알맞게 구성된, 구성된 설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영향인지 각본가의 영향인지 아무튼 이것들이 굉장히 딸리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무엇이 느꼈? 어 무엇인 문제냐면은 였 연출상에 자기적인 연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치하고 자기적인 연출들. 예를 들어서 어 공포 영화에 있어서 가장 단순한 연출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 밤늦게 뭐 컴퓨터를 하고 있다가 아,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웃음> 밤늦게 <웃음> 컴퓨터를 하고다가, 하고 있다가 뭔가 뒤에서 시, 수상한 음, 시선이 느껴진다거나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어, 결국엔 없네요 했다가 앞을 딱 봤더니 이제 귀신 얼굴이 딱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는 점프스케어 정성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요 근데 원장에서 이제 그 설정이 바뀌었잖아요 부드술을 써서 인형에 침식한 흉악범이 결국에는 아이를 노리고 아이의 몸으로 옮겨가기 위해 주변 사람들도 해치고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른다 라는 것인데요 근데 사탄의 인형 리부트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음. 이제 앤디가 옳고 그런 것을 어... 척키에게 정확히 이제 판 가름을 해 줬거나 아니면은 진작에 그 인형이 뭔가 이상하다, 고장 났다 이런 거를 뭐 엄마에게 알렸으면 진작에 이제 음, 알렸으면 어 해결이 됐을 상황들을 어 이거는 이제 순탄하게 진행되는 스토리상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척키가 아, 이 버디가 사탄 인형 리부트 얘기입니다. 리부트에서 나오는 이 버디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엔딩에 이제 이사를 왔잖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했죠. 예, 이사를 와 가지고 음... 친구가 없다 보니까 이 버드를 같이 놀고 정도 드는데, 다른 버디 제품들과는 다르게 이 폭력성이 짙은... 어 하지 못하는 일들은 이 첫키가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 결국에는 앤디가 이런 첫키의 면모에도 반하게 됐고 이 첫키가 할수 있는 일들 때문에 주변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도 이 첫키가 개쩌는 로봇이라는 걸 이제 알고서는 결국엔 앤디랑도 친구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척키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친구들과 어... 앤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준 셈인 것까지는 정말 괜찮은 소재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어... 결국에는 이게 후반가서 아... 이게 어떻게 망쳐졌는지 제가 얘기를... 잘 못하겠네요. 이게. 여기까지가 제 역량인 것 같습니다. <웃음> 어. 여기까지가 제 역량인 것 같아요. 음. 정말 이런 내적 내로티브 내로티브나 외적 내로티브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생원 설정도 마음에 들어요.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공포영화로서 연출들이 정말 자기적이고 유치했다는. 그 기억들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음.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 거는 어 처음 범죄, 아그첫 키에 이제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이 첫 키를 만든 장본인조차도 맛이 약간 마탱이가 간 사람이고. 자기가 이제 어떤 나쁜 일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던 제품에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은 처음에 자살을 합니다. 자살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돼요 그리고 결국엔 자기가 만든 물건에 의해서 어 앤디랑 만나게 되고 앤디와 이런저런 해프닝들이 일어나면서 이 처키가 약간 악랄한 배움을 지니게 되면서 앤디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판가름 하다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 건데요. 이 싫어하는 사람들 또한 첫 번째 피해자가 그것이 있어요. 어, 앤디의 엄마랑 만나던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알고 보니 가정이 있는 남자예요. 음, 가정이 있는 남자라서 그것까지는 몰랐지만 은 앤디랑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예. 앤디가 척키한테 이제 막앤막그 아저씨가 나타나면은 소름끼치게 이제 행동하라 막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런 것까지는 정말 괜찮게 봤는데 갑자기 이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이 사람 죽을 이 사람까지 죽는 것까지 괜찮았어요. 음뭐 이렇게 저렇게 알고 보니 나쁜 녀석이다. 아내그 관객들이 느끼기는, 아, 이 새끼 잘 죽었네. 잘했다. 이런 것까지 이제 느껴지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게 굉장히 또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척키가 옳고 그런 걸 이제 잘 판단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앤디랑 앤디의 친구들이 척키를 결국엔 부숴버려요. 근데 부숴버리고 버렸던 거를 이제 아파트 관리자가 이제 주워서 대팔려고 이제 고치고 다시 살려놨더니 알고 보니 아파트 관리자가 자기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모든 그 세대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달아놔서 그걸 보고 있던 겁니다. 야 이거 소름 끼치지 않나요? 척키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주변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거를 인지를 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본말이 전도가 됐다고 하죠. 보통은. 척키가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척키를, 앤디와 앤디 친구들이 철회를 먼저 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먼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저는 인지를 했어요. 척키를 먼저 이렇게 잡아다가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리니까, 사실상 이겼다 3부 끝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관객들 입장으로서는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죽은 아저씨도 그렇고 이제 다음 피해자인 아파트 관리자도 그렇고 처음에 자살한 사람도 그렇고 나쁜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 약간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 척키에서 이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데 이 나쁜 사람이 또 척키를 대살리다 보니까 다시 척키가 기한을 해서 앤디와 앤디의 주변 사람들을 다 배제하려고 이제 뭐 계획을 세우는데 음 여기서부터 이제 후반부가 굉장히 급 도로 어... 막 엄청 이 영화를 빨리 끝내버리려고 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음, 굉장히 재미있는 설정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어... 이거는 좀 아니다. <웃음> 음. 제가 만약에 이거를 다른 감독에게 맡겼다면 저는 잼스완 감독한테 이 영화를 아니다. 아, 조던필 감독 그래 조던필 감독한테 맡겼을까로 봅니다. 맡겼을 게 나았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이 영화에서 하려던 얘기는 약간 사람들의 소모성 문화, 어, 소모성 문화. 뭔가 사면은 바로 버리 버려 버리려고 그러고 아니면은 가족의 불화. 이제 자본주의 이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편모 과정이잖아요. 이제 아들과 엄마 사이는 분명히 좋은데, 어막어 어, 처음에도 막 사이가 좋았는데 후반 가서 이제. 저기가 고장났다는 말을 쉽게 쉽게 믿어주질 않아요 뭔 이상 아니 보통은 한 번이라도 어 그러냐? 그래 한, 같이 하, 확인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엄마가 엔데의 말을 믿어주질 않아요 여기서부터 약간 후반부에 제가 말했죠 후반부에 문제가 있다고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후반부에 막 엄마가 앤디 마를안 믿어주는 걸 보면서 아 여기서부터 막연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에안 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어... 뭐 교훈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죠? 영화에 뭐 내포된 그런 의미 같은 거어 약간 자본... 시대 소모성... 세대 자본세대 그리고 소모, 뭔가를 마구 손부, 소, 소비하고 쉽게 쉽게 버리려는 그런 그런 거를 좀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모자랍니다. 예, 정확히 말하자면 은어 감독이 뭔가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별로.. 어.. 어.. 더이상 뭐라 할 말이 없군요 어... 더이상 뭐라 할 말이 없어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었네 너 여기서 뭐하냐 너 혼자? <웃음> 어, 저기 매그 혼자 있네 어.. 아무튼.. 토이스토리 4를 보러 가십시오 여러분 음, 여름에는 공포영화보다는 가슴 따뜻한 장난감들과 함께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웃음> 아무튼 게임하면서 어, 얘기를 하는거는 여기까지 해야겠군요 아또 어, 녹화 길이가 길어졌다보니까 얼마나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거 멘트 처음에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하도 영상을 안 찍다 보니까 깜빡했네요. 다음부터는 넣어야 되지. 아, 멘트밖에 없고 어, 영화랑 관련 없는 화면이 나온다. 뭐 이렇게 <웃음> 얘기를 해야겠네요. 무조건 멘트만 넣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음, 그러질 못했네요. 음, 아무튼 어, 이렇게 사탄의 인형 원작과 이제 리부트작의 차이를 두면서 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비추천입니다. 어, 차라리 원작을 한번 봐보세요. 원작이 훨씬 낫습니다. 역시 구간이 명관이다. 이거는 토이스토리 4에도 <웃음> 여전히 어, 적용이 됩니다. 4도 명작입니다. 토이스토리 4를 보세요. <웃음> 오늘의 결론. 토이스토리 4를 보세요. 여기까지 개코였습니다.